그러면 사이드라잉 자세에서 여러분 다 아시죠? 뭐 몸통, 골반 늘려서 늘려서 이 바닥 닿아도 그, 되지만 그 아, 내부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척추가 이렇게 잘 펴져 있고 곡선이 크지 않게 자, 여기서 이제 눌렀다가 올려보세요. 눌렀다가 올라가고 짠! 눌렀다가 올라가고 이건 많이 익숙하죠? 눌렀다가 올라가고 무릎 접었다가 눌렀다가 밀어서 올라오고 무릎 접어서 눌러서 밀었다가 올라오고 무릎 접어서 눌렀다가 밀어서 올라오고 또 반대로 눌렀다가 당겨서 다시 터널아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짠또 네. 여기서 렉서클 작게 작게 렉서클 작게 작게 작게 작게 세태블리티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자 여기서 꽉 눌러 놓고 아랫다리 떼어 보세요 땅또 땅땅땅땅땅땅 또 사이드킥 빠바바바 사이드킥 다다다다 사이드킥, 따다다다, 따다다다, 사이드킥, 따다다다, 따다다다, 따다다다, 따다다다, 여기서 렉서클, 작게, 작게, 작게, 작게, 아랫다리 들기, 아랫다리 들어서 위에다리 치기,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등의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같이 해보시죠